안녕하세요. 옥뚜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. 오뚜기 아닙니다. 옥뚜기 아닙니다. 옥뚝입니다옥뚝이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. 오늘은 프로들이 스윙을 하는 방식, 그 중에서도 백스윙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정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배울 때는요. 그냥 디테일하게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하니까 백스윙 할때 어깨로만 밑으로 내리세요. 하나 그 하프스윙 온것 같아. 그 다음에 코킹에서 둘,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꾼들은 정말 세계 탑 프로들은요,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원을 그리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. 백스윙을 할때 낮고 길게 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스윙이 됐으면 결국에는 직진으로 뺀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의 중심으로 해서 와이드하게 굉장히 쭉 돌린다고 생각하면 이 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 돌리세요 뭐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가고 난리가 나니까 딱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이런 건데 이렇게 끊어치는 또는 이게 렇 끊어서 배우는 백스윙 학습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윙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수들은 일단 크게 쳐야 되니까 또 팔다리도 길잖아 그러니까 쭉 가서 그냥 최대한 넓혀 다닌다는 느낌에서 마지막 도착하는 데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은 어우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냥 쭉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막 손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손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원을 쭉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방향은 뒤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도 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름이 백스윙이니까 뒤로는 보냈는데 선수들은 뒤로 보낼 거야. 왜? 그뭐 그 스윙들을 보면 뒤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와이드하게 가서 뒤쪽으로 도착시킬 거냐. 아니면 옥 선생처럼 좁게 가서 뒤로 도착을 시킬 거냐. 이 차이인 거예요.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낮고 길게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꺾어가지고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스윙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왜? 어딘가에서 그 생각으로 해서 엉키니까. 그래서 쭉 본다면 만약에 선수들처럼 친다고 하면 여기에서 쭉 이런 형태로 가겠지만 그렇죠? 완전히 쭉 뒤로. 그래서 쭉 뒤로 쭉 뒤로 이런 형태로 해서 그냥 지금 한번 긁어 본 거예요. 이런 느낌이 되겠지만 어우, 난 그거 하다가 완전히 막어 어디 막 담결리고 막후두을 떨리고 난리가 나. 그런 분들은 그냥 좁게 원을 그리면 돼요. 어디 뒤쪽으로 부드럽게. 그냥 바로 뒤로 가서 뒤로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흉내내지 마세요. 여러분의 유연성에 맞게 그냥 뒤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. 선수들은 이미 이 와이드한 스윙을 해야지 원심력을 더 크게 쓸수 있다. 그래서 그러한 유연성과 몸의 힘이 받쳐주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끔 뒤로 쭉 보낸다고 생각하면 가장 아름다운 백스윙을 보낼 수 있습니다. 낮고 길게 가서 꺾고 올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냥 뒤로 보내는 거예요. 백스윙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. 복잡하지 않아요. 근데 여러분들 모든 레슨이 백스윙에 귀결되어 있어. 그러면 안 돼. 그럼 골잘칠 수가 없어요. 아셨죠?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